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스타 커플 러브 스토리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영화배우 겸 탤런트 공영진은 좀 묘한 존재입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집안이 좋고 본인도 공부를 잘했지만 연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연기에 매진합니다. 등록해주세요. 이렇게 본인의 배우로서의 운는 별로 없는 반면에 배우자 복은 무척 좋은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공형준 강경희 부부와 아들 공준표 가족사진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공형진은 아버지는 금융계의 검을 이었고 공형진의 학창시절 성적이 좋아서 법대 진학을 바랍니다. 등록해 주세요. 하지만 공형진은 연기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중앙대 연연과로 진학하게 되죠.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걸로 공형진은 아버지와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배우한다고 말한 뒤 10년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하셨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파일안 끝나고 인정해주시면서 안아주셨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부터 속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지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영화 파일란 덕분에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네요. 등록해주세요. 결혼 후에도 공영진은 배역을 따기 위해서 직접 뛰어다닙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공영진 영화 시리의 시나리오에 반해 1 0일간 영화사에 매일 출근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주연 배우 캐스팅 완료 후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배역의 이범수, 강성진, 박용호와 함께 후보로 올랐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범수와 강성진이 차례로 제외되면서 캐스팅될 것에 확신을 가졌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후배인 박용우가 캐스팅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이에 액션 연기까지 미리 연습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하지만 이런 공형진의 기대와 달리 102일째 되던 날박용우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아마 쉐리드의 공형진 근성을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어쨌든 쉐리의 실패는 공형진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등록해주세요. 강경희, 쉬리가 잘 안됐다는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좋았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집까지 몇 시간을 걸어온 것 같았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둘이서 부둥켜안고 많이 울었지만 큰 믿음이 있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위로가 아닌 진심으로 언젠가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등록해주세요. 아마 이때도 아내가 큰 힘이 되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왜 공영진은 주연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히지 못했을까요?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아마 스타성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일례로 예전에 무릎팍도사와 나왔을 때 강호동이 약 절반 정도의 시간 동안 공형진의 철친인 장동건에 대해 질문했을 정도였고 밤이면 밤마다에서는 현빈과의 전화통화를 요구합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물론 이 때문에 당시 강호동 등이 상당한 비난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대중의 공형진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점이 별로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질문을 받는 장면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유재석 역시 강호동처럼 공형진보다는 장동건이 더 궁금한 모양입니다. 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한개의 채널만 사용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서 좀더 정리하고 일단 공형진과 그에게 힘이 되는 아내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어쨌든 공형진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아내와의 사이는 무척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형진은 너무 주연배우나 영화 흥행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배역에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또 기회가 오는 법이니까요.